봐봐요. 그게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적인 게. 우리 좀 수식어 하데 자, 왜 이게 후치수식어냐면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이런 의미에서. 어디서 볼까요? 쭉 나와있잖아. 피 p 야 자, 현재 분석 과거분석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무슨 관계인지 꼭 확인해라. 무슨 관계인이. 어, 나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 사람. 자, 뭐야, 이거. 흥미가 있어. 수동 관계잖아. 그 수동 완료의 관계, 수동 전면부 포함해서 이렇게 가죠. 맞죠? 이렇게 보면, 자, 한국어에 흥미가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또 하나. 자, 넘버 앞에 더가 붙이면 얘가 주어다. 얘가 주어라는 얘기는 동사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당연히 해부가 되면 안 된다. 수위치 얘가 동사다. 왜, 해부가 아니라 해지가 되는지 알아야 돼. 있는지 알아야죠. 주어 찾아야, 그래야, 어. 이게 또, 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수 있었죠. 뭐, 와, 이렇게. 헐 찔러서, 어, 옆으로. 인 n 리 r e a s e d 어, 이게 왜 이래. 맞나요? 너무요. 이렇게 쓴다. i n c r e a s e 이것도 아니죠. 수종태가 아닌데. 자, 뭐야, 이건? 자, 안 모여. 증가에 맞다란 뜻니다 뭐의 수? 어, 외국인들 숫자입니다. 한국어에 흥미가 있는 관심 있는 외국인들 숫자가 증가되어 왔다. 백신인가까 한류겠죠, 한류. 한류 때문에. 응. 여기는 어떻게 돼? 자, 이건 꾸며준다 했니까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복수니까. 아, 맞아 되겠네. 아, 생략. 자, 그러면 동사까지 다 찾았으니까요. 자, 이건 부사경, 극적으로. 뭐, 지난 몇 년에 걸쳤어. 자 왜? 전면구야 아니다. 전면구야. Because 어. 어, 성공 때문에. 뭐의 성공이야? 한국의 기업들의 성공이야. 어디서? 해외에서. 그죠죠 어, 그리고 끝난 거 아니죠? 또뭐 때문에? 어, 여기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의 뭐 때문에? 관심의 증가 때문에. 어디? 어디에 걸려? 여기가 걸려있 여기에도 이렇게 걸립니다. 맞지? 그거군 그러니 그러면 수식어 지금 과거문서로 꾸며줬는가? 아이인지부터는 안 됩니다 이거. 아이인지부터는 안 돼요. 어, 왜냐하면 지금 감정동사 같은 경우는 PP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때 느낌은 PP쓴다고 했지. 옛날 그래서...